<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후쿠오카 푸드트립 마지막 영상 3일과 4일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점심을 먹으러 110엔짜리 초밥 하카타 토요이치라는 곳에 왔구요 어, 여기는 예전에 완강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조금 늦게 갔는데도 여기가 좀 웨이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고 영어로 설명하는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좀 쉬웠어요. And uh, when you finish taking, please come back here and we're gonna count the sushi coming in. Okay. okay? And the other menu is the panel. the panel. For example, drinks, uh, tempuras, donburis, a s h i m i Please order with the panel. And finally, when you're checking, please take the left side caster.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 이렇게 조미료하고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들 그 접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를 가지고 이제 초밥인데 가서 담으면 돼요 자 어떤 초밥들이 있는지 보게 되면 음, 저도 잘 몰라가지고 다 이제 팝하고 그 이미지 검색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하고 딱 찍어갖고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 부시리 성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자발이도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제 북바리라고 이렇게 검색해봤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관서지방방언으로북바리를 저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날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치고기, 붕장어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비슷비슷한데 요거는 참다랑어 대뱃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피조개인 것 같아요. 그래 급눈돔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갱이도 있었고 뭐그 외에 뭐돔이라던가 정어리 이제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예, 뭐 부시리도 있고 벤자리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를 이제 골라서 이렇게 담아서 가지고 가면은 테이블에서 이제 개수를 세요 직원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먹으면 됩니다. 도미부터 해서 차근차근 먹어봤는데요. 뭐 연어알 같은, 연어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비린맛 없이 맛이 좀 괜찮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 날색이 요거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어서. 그리고 요거는 말고기에요. 요거는 좀 질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접시는 참치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요리를 또 주문해봤어요. 이제 튀김 요리를 주문하는데 언어 선택이 없습니다. 다이본어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느낌으로 눌러서 주문을 했고요. 요거는 한치 튀김을 시켰어요. 야들야들하니 맛이 괜찮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이제 날세기 초밥으로 끝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번호표를 가지고 계산대 가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네, 저녁에는 이제 이자카야 아, 주점으로 왔고요. 여기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서 지금 예약을 하고서 다시 방문을 한 겁니다. 네, 여기가 참고로 흡연이 가능한 식당이고 20세 이하는 출입금지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점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6인, 8인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테이블이 있고요. 한글 메뉴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구글 지도에서 그 점포 설명란에 보면은 이런 메뉴들 이제 번역해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듬 회랑 요리 몇 가지 먹을 거고요. 이렇게 니온슈 같은 경우는 메뉴판이 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오토시라고 하죠. 모찌 두부인데, 요거, 어, 맛이 괜찮아요. 집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간장은 두 종류를 줬어요. 연한 간장이 있는데, 요거 삼치회용으로 예, 줬어요. 자, 4인분 모듬인데, 새 전어로 1인당 980엔. 뭐 제빵어, 보리새우, 흑점주전갱이 삼치, 연어, 참치, 문어. 요렇게 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 시후도를 갔었잖아요 이제 거기 하고는 퀄리티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훨씬 더 퀄리티는 높고 어, 사용하는 생선이나 선도나 이런 것들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은 양으로 따지면은 거기가 더 많지만 질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더 만족도가 많이 높았어요 문어 같은 경우도 아주 알맞게 잘 삶아줬고, 요거는 이제 보리새우인데 주문을 하면 저기 밖에 있는 수조에서 바로 꺼내와서 손질을 하더라고요. 연어는 그냥 연어 마시고, 요 참치는 생참치예요 그래서 맛이 아주 좋았어요. 식감도 좋고, 네, 기름도 아주, 지방 분포도 아주 좋았고요. 삼치 같은 경우도 물컹하지 않고요. 어, 식감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보리새우 대가리 이렇게 튀겨달라면 바로 튀겨줍니다. 그래서 회는 참치만 조금 더 식혀서 어, 먹었어요. 워낙 맛있어가지고. 두 번째 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주네요. 그리고 이제 붕장어구이를 시켰는데 요거 는 손질 잘 되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특별한 그 잡내 없이 소금구이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요 도미솥밥은 이 솥밥은 도미는 맛이 비슷하구요 이 밥이 이 밥이 정말 잘 됐더라구요 네, 이렇게 해서 제 3일차 <웃음>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구요 제 마지막 4일차 점심은 규카츠를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11시 오픈해 갔는데 웨이팅이 걸려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항상 제일 작은 거 시켜도 양이 충분하다는 거 근데 오늘은 이게 지방 함량이 좀많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는 지방 함량이 좀 적어서 먹기가 좋았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약간 지방이 많이 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살코기가 좀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굽기 정도는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차 이렇게 구워서 먹은, 먹는 그런 게좀 좋고 요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밥에다가 올려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밥은 리필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는 고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카타 역에 있는 흑당 밀크 커피가 아, 유명한 곳이 있어서 여기서 커피 한잔 아, 샀고요. 이게 달달하니 맛이,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후쿠오카 푸드트립은 이제 끝났고요. 이 일본이 이제 환율이 낮아서 좀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또 어디로 푸드트립을 갈지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